그런 분위기인데 어,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잘나온지안나온지는잘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했어요. 앉아서 찍어서 편하긴 해요. 다리 안 아파서 좋아요. 의자가 좀 작긴 한데 수빈이 형인 것 같은데. 스튜디오 촬영이라 그래서 실내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아 따뜻하겠다 이 생각 했었는데 너무 추워. 강주요 <웃음> 약간 안 되지. 그냥 만 나오면 무서워. 후이 할까? 네,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추위를 이겨내고 네, 열심히 찍었습니다. 저희는 춥잖아. 그러게 너학크꽉 찌고 있었나? 예, <웃음> 네, 생각보다 많이 <웃음> 응. 추워가지고. 나, 아니 아시아? 나 아니야. 아니 이거 나 이게 점프 시도 한 발밖에 없어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<웃음> 안녕.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약간 회색, 회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한 그런 색이 나왔습니다. 승우 형 팬미팅에 갔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머리색 바뀐 걸 조금 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파란 머리였다 뭐 흑발이었다 이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사실 원래 제가 하려던 색은 그두 가지 색도 아니었어요 <웃음> 원래 회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파란색도 나오고 회색도 나와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비거이를 참여했거든요 악세사리 처음이에요 <웃음>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악세사리를 안 껴서 저는 보기엔 제가 어색해서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만 해주신다면야 오늘만큼은 끼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게 분위기가 나온 것 같아서. 마지막 쯤에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때 뭔가 좀 지쳐 보이거나 아니면 힘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막 마음대로 막 하시라고 하셨는데아속좋다고 해주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제가 2020년이 되면서 한달더 먹고, 어른이 됐나봐요. 음, 어떤, 어, 느낌, 느낌이 어떠신데요? 아, 이거 그 콘서트 때 꼈던 이제 그 회색깔. 원래 렌즈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브라운이랑 회색 중에서 뭘 낄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착장에는 실버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실버로.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조명은 자연광이 제일, <웃음>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광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자연광을 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라는 것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승우연과 그래서 한세의 이제 유닛 찍고 개인 촬영을 한 후에 저희 지금 현재. 단체 오! 사진을 찍으러 멤버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. 다들 멋있는 복장을 입었죠? 아주 멋이 납니다. 아 우리 엘리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아, 네. 입니다. 아, 네. 어떤 세이야 개인 오래 걸렸어요. 형님. <목소리> 이게 유닛까지 <목소리> 이게 개인이랑 <목소리> <목소리> 그 단체는 달라서 또 단체는 <목소리> 똑 같은 느낌이야 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느낌이 <목소리> 단체가 나올까 그게 걱정이 됐어요. 네들어갈게요 <목소리> 들어가는데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됐어? 맞아어 참지말라고 말 나 너무 시원한데? <웃음> 제가 땀이 많고 기도하 열이 많아서 그런데왜 <웃음> 그런데 애들 진짜 손이 찬, 찬, 찬 제가 또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한 <웃음> 사람이라서 내 마음의 열정을 <웃음> 앨리스에게 저희 자켓 촬영 첫 번째 의상, 첫 번째 컨셉이 다 끝났고요. 이제 다음 착장으로 갈아입고 겠습니다 갔다 오게요. 여기는 이제 저희 두 번째 컨셉, 두 번째 착장을 찍는 또 다른 스튜디오고요.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른 컨셉 의상을 갈아입었습니다. 굉장히 보면은 저는 스웨터가 해졌어요 한진 스웨터를 입고 찍는데 지금 또 여기 촬영장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거든요 지금 되게 연,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컨셉인데 아까랑 또 다른 매력의 컨셉이고 컨셉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이번에 또 앨범이 또 알차일 것 같아요 구성이 그래서 앨범을 아직,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만들어지면 은 멋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원적인영원하게 흡수해. 이 나는지 모르겠네요. 받는데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명부를 허전이죠. 사돈 남아시네요. 네? 가운데 <웃음> 있거든요. 우리 귀운수미 많이 봐주세요.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예요. 어떻게요? 여기 한명더 있을 거예요. 무릎이 아파요. 무릎 성장통이네요. 나이, 나이. 성장통이, 나이, 나이. 성장통이 나이, 나이. 벌써 또 왔네요. 어, 수미 키 크려고 어. 하다고요 맨날. 두개 먹던 나이가 찼나봐요 저 자세 교정하면 더 커질 거예요 텐트는 안 먹어서 그래요 린이맡에 두고 있는데 제가 텐트는 어릴 때 많이 먹었거든요 아. 텐트 많이 먹으세요 따뜻하다고 얇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맞아요.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<웃음>